자사단 사방 탁자 만들기 이제 첫번째 순서인데요 어 재료는 이미 18mm 각재로 뽑아 놨고요 어 지금 사방 탁자가 300에 300 높이는 1200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, 부재는 한 2, 3mm. 예, 길게 하셔서 300을 예,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예, 300. <웃음> 자, 직각자로. 예, 정확하게. 어 검 연필금을 끄시고. 자, 어, 여유치수입니다. 지금 연필금을 끈 자리가 300이 나오겠죠. 자, 요 부재를 이제 45도로 어 정해져 가 있는 예. 이쪽으로 연필금이 제 전면 쪽으로 보이게 맞추시고 예 바이스를 하시면 됩니다 하 버튼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날은 6mm 엔드미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번에 어, 18미리 사방 탁자는 6미리 날과 5미리 날로 마감을 날 두개로 마감을할 겁니다 어 요쪽 연필선 끝단에 엔드밀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예 지금 현재 어 위치가 예. 복귀 13 8.4 입니다 예 복기 밑에 1 3 8.4 맞추시고 이동 복귀 한번 할게요 예 요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세팅이 끝났고요 자스피들 12,000 맥스 돌리시고 어, 한 면은 다 가공을 해줍니다 다음, 바이세를 풀고 재료를 빼셔서, 예, 반대쪽으로 돌리시고, 자, 정해져 있는 위치에, 예, 꼽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, 예,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가 나가죠.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여기 3방 연기의 한 코너 를예 가공하는 거죠 예. 예 다음 재료를 꼽으실 때는 이면이 똑같이 날아가야 되니까 연기로 그대로 연기가 돼 있는 쪽으로 재료를 예그대로 하고 바이스 해 줍니다. 자, 그다음에 높이를 1mm만 내려 볼게요. 네, 1mm 더. 예, 네, 여기입니다. 자, 요거 역시 전체를. 주시고 역시 같은 방향 예, 같은 방향으로 또 연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한쪽 면을 방향만 바꾸셔서 발사해 주시고 자 이쪽에 두 번째 칸에 거시면 됩니다 거시고 땡겨 가시면 되겠죠 자자 이렇게 자, 부재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삼방 연기가 연결되는 한쪽 부재의 촉, 꼬음 촉을 가공할 건데요. 자, 요런 목재를 받치는 보조목을 이쪽 밑에다가 놔줍니다. 요렇게. 예. 그 다음에 바이스를 해주는 요또 바이스 보조목이죠. 바이스 보조목을 이동하시고 부재를 예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. 그리고 바이스를 딱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이 끝단과 아주 미세 조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촉가공을 하셔야 되는데 잘 안보입니다. 그지 그래서 연필로 벽면에 코너에 한번 라인을 잡아줍니다. 잘 보이죠? 자, 아, 그 다음에 기계를 내립니다.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, 조금 내려왔네요. 1mm 올릴게요. 예. 여기서 이제 0.1mm, 0.1 세팅 하시고, 0.2mm씩 내리면서 예 끝점보다 살짝 0.2mm 정도 더 긁을 겁니다 예 세팅이 된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치는 118 입니다 복귀 밑에 118 엔터 자 이동 복귀 한번 하셔서 세팅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 스토퍼 지그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예, 그쪽으로 어 미시고 브레이크를 잠궈주세요 그 다음에 유도장치를 밑에 6mm 핀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예, 이렇게 당겨서 뒤쪽에 꽉 조여 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세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꺼번에 6mm 날이 초경이 아니라서 하이스라서 한꺼번에 다 파면 약간 튕김 현상이 있어요 어 그래서 두번 나누어서 팔 겁니다 어자 처음에 한 지금 이제 파야 되는 깊이는 118이죠 리미터로 갈게요 팔을 리미터 잡으시고, 자, 리미터 활성화. 그 다음에 지금 99.5죠. 복귀 밑에 99.5를 세팅하시고, 한 번에 한 7mm씩 내려갈게요. 예. 자, 그러면, 어 음, 자, 완전히 다 내려간 상태. 예. 에서, 음, 핀을 올리시고, 살짝 들어줍니다. 그리고 꽉 조여주시고, 복기 하시고 자 스토퍼를 이미 거리를 잡아놨죠 예 여기까지 가공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다 푸시고 기계 돌리시고 이동 자, 그 다음에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. 천천히 지그를 치다 보면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. 예, 꼬줌 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예, 자 반대쪽도 똑같습니다. 밑에 부드럽게 올려놓으시고 잡고 복기. 이동, 이동, 이동, 복사. 자, 제품은 쳐다보지 마시고, 지그를 보면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양쪽이 이제 꼬음 초까지 꼬음 초까지 만들어졌죠 지금 R 비트 우리가 엔드밀로 가공하면 이쪽이 R이 생기죠 어 근데 이제 삼방 연기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코너 R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후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재료를 똑같이 꽂으시고 바이스 하시고 난 다음에 복귀하시고 3mm, 3mm의 절반 예절반에 Y축 브레이크 잠그시고 역시 이쪽도 절반 정도 예. X축 Y축 브레이크를 다 잠그시고요 자 스핀들 유도핀은 빼올립니다 그 다음에 모터를 2번 RPM 12000정도 놓으시고 왕복을 15로 할게요 자 속도는 10의 속도입니다 3번 3번 자 왕복 1 0 m m 갖고안되네요1 5 m m 갖고2 0 m m m 게요 왕복 네 아주 좋네요. 음, 원점 가시고 재료를 빼서 똑같이 반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. 부드럽게 놓으시고 바이스 이동 복귀 왕복 예. 자 이런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이쪽에서 각재가 들어갈 때 방해를 하지 않겠죠